한 아, no. 아이구, 반갑습니다. 코치 여러분. 신규 마멜이 없어서 보통 받고 계십니까? 신 릴리아가 없어서 보통 받고 계십니까? 덱을 찾았습니다. 아뭐 어, 저희가 찾았다기보다는 어, 지금 이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마브리가이 덱으로 새벽 늦게까지 고민하는 걸 같이 톡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근데 마브리가 밝히기로는 이 덱이 랭킹전에서는 불리하다. 왜냐면 판당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제가 그때 랭킹 1위 할때말씀좀 드렸죠. 판단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랭킹전은. 그런데 어쨌든 랭킹전이 아니라면 이덱이 정말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메라스큘라덱입니다. 예 메라스큘라와 사실 엘리자베스 리버스엘리의 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라스큘라의 개금이 뭐냐면요. PVP스 스킬을 사용하지 않은 영웅에게 매턴 종료될 때마다 점화를두 개씩 붙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적한테만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아군한테도 붙여요. 아군한테도.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미쳤다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였다. 아군한테 점화를 붙이는 게 개꿀이다. 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자리버엘리자베스 개성 한번 볼까요. 리버엘리는 영웅의 생명력이 걸린 디버프 효과 1개당 어, 그러니까 영웅 지한테 어, 리버스 엘리 지한테 디버프가 하나 걸릴 때마다 아군 영웅에는 전체 아군을 뜻합니다. 우리 아군 전체의 생명력이 12% 증가한다. 메다 스큘라가 오히려 아군인 우리 리버스한테 불을 붙이뿐단 말이에요. 저 말을. 두 개를 붙이뿐, 그것도. 그럼면마가디버프두개 걸리잖아요. 그럼 아군 전체 생명력이 24%가 증가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아군 생명 24% 증가하면 신마멜 의그 딜이 많이 안 아프대요. 많이 안 아프대요. 저는 아직, 아직 못 써봤습니다. 근데 마블이가 막 실험을 막 해보고 하는 건데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영상도 받아봤고 했는데 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처음이라 제가 좀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리버스 엘리가 불을 또한 한턴더 지나서 4개를 받아. 그러면 생명력 얼마 증가합니까? 불 4개면은 48% 증가네. 우리 전부 48% 증가야. 그 다음 불을 6개쯤 받았을 때쯤에는 어, 그때 또 너무 아프기 시작한데 너무 아파. 불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이씨. 우리가 우리한테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랭업을 차곡차곡 해놨다가 다이제스트 혹스 2성 혹은 3성으로 디버프를 풀면서 아군 전체한테 경화를 걸어버립니다. 관통기가 인내가 뜨고 이런다는데? 와, 이거 뭐, 기급하겠네. 그리고 이 경화가 많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거 딜이, 폭 딜이 나오죠? 경화 개수가 많으니까 벌살이, 어? 그때부터 내가 이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림 아시겠죠? 자, 음식은요. 음식 다양하게 좋아요. 방어도 좋고, 인내도 좋고, 회피도 좋고, 필살기도 괜찮대요. 그렇게 해서 코서 필살기 빨리 나가니까 뭐, 여러가지 좋은데, 뭐, 일단 방어 하나 먹고 해볼까요? 방어 먹고 해볼게요.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좋아요. 어, 그렇겠지. 당연히 관통이겠죠. 2관, 어, 3관통, 3관통, 관관관. 자, 일단은 뭐 어떻게 해보냐면요. 코스한테 랭업을 올리고요. 공부를 겁니다. 걸고, 우리 메라스큘라가 전체 딜을 살짝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퓽. 자, 공부를 거는 이유는, 공부를 거는 이유는 일단 하우저꺼라도 묶어놓는 거예요. 하우저꺼 안 나오면 마멜꺼 하나밖에 못 나오잖아요. 자, 불이 붙었어요. 야, 우리, 우리 리버스한테 불이 붙었다고. 이게 이렇게 기쁜 거야? 불이 두개 붙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군 전부 생명력 24% 증가 됐어요 생명력이 증가됐어요. 자, 식거라고 맞는데요. 자, 요거밖에 안 깎입니다. 요거밖에 안 깎여요. 기가 막히겠죠, 상대분이.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자, 집중해 보자, 이제. 이제 듣게 해야 된다더라. 우리 리버스한테 뿅뿅 두개다 올리겠습니다. 두개다 올리고 한대 때리자. 지금 바로 경화를, 경화를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오, 저, 저, 저도 이 덱은 처음이라, 여러분. 아, 이거 불 붙이는 게 아니구나. 아 아니, 그 전체기가 아니었구나. 어. 자, 자, 오케이. 지금 디버프 다섯 개예요 그럼 생명력 얼마 증가? 얼마 증가? 계산이 안 된다. 15, 50, 60, 하, 하여튼, 만 증가 됐을까요? 자, 맞아 봅시다. 맞아 봅시다. 자, 날아가 버려라. 안 날아갈 건데. 안 날아갈 건데. 오 이성으로?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아, 죽을 뻔 했네. 어어 <웃음> 어, 어, 어, 어. 이거 풀면서 경화를 봤고요 자, 이제 이 딜이 미친 딜이 될텐데. 아마도, 아마도 미친 딜이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자, 해보자. 나와야 될텐데. 다 <웃음> 처음이라. 풀리면서 경화가 몇 개? 경화 지금 몇 개였어요? 우와! 우와! 1 0초 와와와 돌았다. 와! 와! 그러면서 피 빠른 거 봐봐. 흡혈 좀 했어요. 자 경험 몇 개? 경험몇 개인데 저거 지금 하나 둘셋 여섯 개가 여섯 개쯤 되겠네. <웃음> 상대분이 깜짝 놀랐을까 니다깜짝 깜짝, 깜짝 놀랐을까요? 야자 어좀 흥분되는데? 어 어? 아, 잠깐만, 죽었네? 내 네, 인내 많은데? 죽었어요? 어? 저 인내 떴고요 필살기 못 막았어요. 인내가 떠서 필살기 못 막으셨습니다, 저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 정말 필살기를 막아야겠죠. 1200% 돌진으로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 기폭 피해를 아니다, 아니다. 기폭비부터 주자. 기폭비해 주고,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어 브레스 쓸게요. 괜찮나? 지금 그림? 자, 쫙쫙쫙쫙. 기폭비에좀잔 들어갔을 거고. 자, 간다. 간다. 합기. 빡! 와, 27만 미쳤는데? 리버스 리가 미쳤어요. 어, 미쳤는데? <웃음> 뭐, 몰라. 내가 지금 이 덱을 그렇게 잘 운영했는지는 모르겠어. 처음에, 처음 운영해보는 건데도 상당히 기가 막히는 덱이네요. 기가 막혀요. 갑니다. 빡! 와우, 빡! 끓셨어 우리 형님. 어? 이성으로 아딜 아, 깎아 놓기도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안돼 그게 안돼아 눌러지지도 않아 잠깐만 아 그냥 뿅뿅 두방 쏠걸 그랬나 어, 어쨌든 눌러지지도 않고 관련는게 깎아 지지도 않아 저 형은 정말 무서운 형이야 야, 우리 죽었는데? 카드가 왜 이래? 파이어브레스 파이어브레스 안 나오면 진다 이거. 어? 고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이거 진다고? 저 형이랑 맞짱 되겠니? 릴리아야 구릴리아야 헉? 그릴리아야, 필살기 깎자. 저분, 실버 카드 한장 있네요. 필살기 깎을 수 있겠다. 이게, 오케이. 깎고, 필살기 깎고, 죽을 뻔 했다. 죽는다. 야, 카드, 씨어 <웃음> 아. 어, 뭔데? 붙었어요? 붙었어요? 시아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내가, 이 덱을 확실히 소화를 한게 아니잖아요. 소화, 소가안 돼가지고. 자, 다, 다시, 다, 다시, 다시, 다시. 자, 자, 자, 결투 다시, 결투.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자, 자, 들어가 봅시다. 어, 내가 보기에, 어, 점화를 너무 버텼나? 어, 우리 저, 어, 하여튼, 그걸 좀 빨리 풀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고사한테 올리고, 공불 걸고, 어, 이거 합쳐놓을까, 그냥? 어, 이거 하나 때리는 게큰 의미가 없어 보여가지고, 그냥 합쳐놓을게요. 합쳐놓을게요한번좀더 잘해보겠습니다. 자, 또 공불 들어가서, 그리고 저 아, 아, 아, 맞다. 불이 맞다. 메라스큘러한테 불이 붙어버리면 안되잖 아, 아. 아메라 스킬러 스킬 쓰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자 마멜 자 아마 부시기에다 보겠죠 오, 오케이 맞을만 하고요 여기까지는 알겠어 여기까지는 이, 이, 이제 그 다음을 이제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공부를 또한번더 들어가야 돼 하우저가 날뛰니까 너무 아팠어요 아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두통 공부를 하고 우리 필살기 만들자 필살기 그리고 풀어버릴게요 풀어버릴게풀어버릴게 너무 아프더라 아까 어. 자 하면서 풀면서 인내 봤자 인내 봤자 어더 참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어 오케이 좋다 때 때리 봐봐 때리 봐봐 이제 때리 봐봐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피사기를 빨리 만들기 많은 것 같다. 어. 이제 조금 맞아. 어? 왜 이렇게 아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푸는게 또더더 더 아프네 안 푸는게 낫나? 오이씨 잠깐만 자, 자 일단 코서피사기가고요빵 가고 자 기폭 피해라가지고 아 잠깐만 잠깐만. 기폭 피해부터 주고. 기폭 피해 빵코서피사기빵그 아, 다음에 누가 살아있을까? 누가 살아있을까? 아무나 하나 차, 잡아버려 그냥 잡아버려, 잡아버려. 내가, 내가 안죽이니까 내가 죽겠더라 자 이렇게 하고 어, 누군가 죽으면 타겟팅 바뀌어서 아무나 죽여 아무나 죽여야 돼 살상 모드야. 구슬은 무조건 살상 모드야. 살리러 오니까 내가 죽네 아아 아, 릴리아 죽이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관통을 완전 바보 뭘 만들어 놔버려 관통바보 오케이 오케이 오저분어 뒤에 그리아모 쓰고 있었어요 생명관련능력 상승 자, 부시 합 맞을만해요 예 맞을만해요 예 신일리아도 죽고 그리고 우리는 인내 어? 경화 막 붙었고 이러니까 안아픈데? 자 그러면 이제 누구 잡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야 이거 하나 더 풀면서 경화 하나 더 받자 더 받고 불 뿌리자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일 이리야 이리야 착 경화 한개더 받았어요 그럼 세, 네, 네 개네 지금 버프 네 개네 와 146,000 오이번엔 조금, 조금 잘했죠? 아까보다는. 어, 아까 한번 실패를 해보면서 어, 조금, 요덱 특이하네. 특이하고 재밌고 새로운 발상이고 새로운 메타도, 야, 있네. 어, 그런 거는 이제 딜안 들어올 것 같아. 아마도. 어, 좋다. 자, 버프 두 개네. 버프 두 개에 파이브레스, 공불. 단일 접근 220% 피해. 요 정도 해봅시다. 자, 기폭 피해 5만 5천. 어, 기폭이란다. 어, 오케이. 어, 아, 오케이. 어쨌든, 어쨌든. 오케이. 어, 이, 이거네요. 이거네요. 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어, 깜짝이야. 야, 혀, 혀가, 어이 자 이번에는 필살기 음식 한번 먹고 봤습니다 마블이가 이게 다양한 전략들 좀 있다고 했는데, 어, 이이대 장점은 메라스큘라가 필살기 풀업이 아니어도 큰 상관이 없다. 잠깐, 어, 잠깐만 집중 좀 할게요. 일단 요거는 공부를 걸긴 걸어야 되겠네요. 공부는 걸긴 걸고, 이렇게 또 합치겠습니다. 어, 우리 메라스큘라한테 불이 두개 붙긴 하겠지만, 자 이번 전략은 좀 필살기 좀 빨리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된다? 우리 아군 전체 생명력이 24% 증가. 1 4 증가 상태입니다 자 관통댁을 만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전히 저 덱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냥 때려버리고 이성으로 인베이전 애를 올려버리고 그리고 회복 불가까지 한번 걸어봅시다 자 이거 세으로해서 합쳐져서 이성이 됐었고 그러면서 딱 올리니까 여기 필살기 딱 정확하게 만들어졌고 회복 불가까지 걸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정도자 이번에 이제 그러나 필살기 맞겠죠 맞겠네 음 필살기 이렇게 막히고 하필이면 또 필살기 이렇게 견제 잘하는 데을 만나버렸네. 이번에 필살기 음식 먹고 왔는데. 이상하게 됐어요. 아, 와, 잠깐만. 뭐야, 이거 지금. 기가 막히게 됐네. 쫙. 자, 기폭 데미지인데, 메라스킬러. 아, 딜이 좀 아쉽다. 자, 옵니다, 옵니다. 자, 지금 점화 두개 붙어 있어서 생명력은 잘 증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인내율 무시해 데미지를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오케이! Okay. 단단하다. 이건 단단하다 이거보다 피가 많은 거야, 지금. 피가 많다 보니까 나를 못 죽이는 거지. 와, 이거 잡네요, 이거를.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해볼까? 아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요, 불로 잡아버리고, 여기는, 이 필살기 쓰고, 여기는, 빨리 좀 눌러줘라. 아 씨, 클릭이다 보니까 저게, 씨, 왜안 눌러지노? 아, 안 눌러줘도 자동 타이핑 되긴 하겠다. 이게, 이게, 그래서 컴퓨터를 할때 좀 되게 좀 그래요. 이렇게 터치하면 되는 거를, 씨. 이 모니터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안 오나? 이제 모니터에서도 터치로 좀 되게. 와! 와! 잠깐만, 어, 어, 땀이 줄줄, 줄줄 난다. 아, 땀이 줄줄 난다. 네. 왜냐면 이, 이, 이 덱을 제가 <웃음> 처음 써, 써, 보다 보니까. 와, 근데 잘 운용하면 이런 덱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잘 운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번에는 이제 어, 이거 풀면서 그러면 경화 쫙봤죠 경화 받으면 이게 엄청나게 세지잖아. 이렇게 해보자. 완전 미친. 한번 삼성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거 딜 한번 또 구경해봅시다. 풀면서 경화 몇 개? <웃음> 경화 네개네개네개삼성을 만들고 삼성 파이어 플러스. <웃음> 나름 재미있네. 아, 나름 재미가 있다. 나름. 자, 또 필살기 음식 먹고 가볼게요. 필살기 견제를 잘 하는 덱을 만났는데도 이 정도인 것 같으면, 어, 저는 필살기 음식이 좀더 땡기는데? 왜냐면 관통덱 같은 경우는 필살기 견제를 잘 못해요. 필살기 견제기가 잘 없어. 그 신일리아 그 두장 합쳐야지만 되는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인내 잘 뜨면 아까 봤, 봤다시피 인내 떠가지고 그 필살기 견제가 안 되는 수도 있고, 여러가지 해가지고, 우리가 필살기로 발라버리는 그런 컨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다른 애들 것도 다 이성 올려놓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쏘고, 이렇게 해서 바로 필살기 만들고. 그래, 이게 좋겠다. 짱! 가고, 자, 이성공불. 자, 저걸 삼성공불로 만들어서 쏠 수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전체한테 이성 올리고 자기는 필살기 바로 만들어버리는 그거까지 한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죠? 이분 아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모티콘을 나누신 것 같아요. 딜 들어가는 거 봐봐. 딜이 요만큼 들어갔는데? <웃음> 기가 막히네. 자, 기폭 피해부터 먼저 주고, 어, 그 다음에 필살기 가고요. 그 다음에 혹시 된다면 회복 불가까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저분이 상처 받은걸 회복을 못 시키. 아, 근데 다이앤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죽었다. 죽었다. 회복 불가, 회복 불가가 아니라 그냥 <웃음> 아 특이하다. 어 특이하다. 어 특이하다. 어 특이하다. 관통대에좀 이제 약간 질리 진리, 질렸다거나 아니면 관통덱을 꾸릴 수 없다거나. 간통댁기 너무 밉다거나, 뭐, 여러가지 분들에게 괜찮지 않을까. 자, 이거 풀면서, 이제 봐봐. 이거 풀었지? 이러면 극딜러로 변하는 거예요. 극딜러로. 끝났다. 자, 몇 개야? 몇개한번 보자. 몇, 몇 개인데 방금? 5 7 0 0 어, 두 개? 두 개네? 이성이라 그런가? 어, 오케이. 어쨌든. 자, 자, 오케이. 요 정도. 아, 그렇지. 그렇지. 어, 두 개지. 두 개일 수밖에 없지. 이성은, 이성은 어, 디버프 효과를 해제할 때 그냥 한 개야. 아, 그게 몇 개였던가, 퉁치고 한 개. 근데 삼성일 때 그게 디버프 효과 개수만큼 경화가 붙으니까. 이게 미 친폭딜이 나오는 거였구나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잘운영을좀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제 덱이 아니라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아 이런 메타 지금 이 메타 안에서 이런 덱으로도 충분히 관통 덱을 잡을 수 있겠다 저격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다양한 덱 조합 꼭 최고의 덱 조합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덱 조합들 찾아보고 전해드리는 구스마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 바이! e